네. 여러분, 채널 맞춤 설정에 대한 부분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 맞춤 설정은 보이는 화면, 이 보이는 화면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달린 거라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 보이는 화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동영상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또는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라,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냐, 여기는 뭐냐. 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요,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상을 수정하거나, 이해되시겠어요? 어뭐 영상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본다든지 영상을 업로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거관련 있는 게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데에요. 또는 동영상 관리. 자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면 왼쪽에 대시보드 콘텐츠 재생 목록 나오죠? 이 콘텐츠라 되어있는 부분이 동영상 관리예요 콘텐츠를 클릭하면 동영상 관리가 그 메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자 우리 대시보드부터 볼게요 대시보드 자,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올린 영상이 어떤 거고 그 영상의 조회수는 어떻게 되고 노출이나 클릭수는 어떻게 되고 평균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라는게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채널 분석에서 현재 구독자는 몇 명이고 지난주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갔고 이런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계속 상승하고 있어야 돼요 <웃음> 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라는건 영상을 안찍어서 <웃음> 왜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데 계속 늘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늘어나면 안되겠죠 여러분 네. 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조회수도 그렇고 네,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내려보면 게시된 영상 나오고 최신 댓글 나오고 죠그 밑에 보시면 최근에 누가 구독했는지 구독자 리스트가 또 나옵니다. 그죠? 네, 이 구독자 리스트를 보기 누르고 날짜를 클릭하면 가장 최근에 누군가 안나라는 사람이 누구야? 뭐 안나라는 샤론 샤론 안나? 뭐 이분이 저한테 구독을 했다네요. 네, 김희희라는 분도 구독하셨고 뭐 김신일님 구독하셨죠? 이렇게 이성민 대표님이 11월 1 6일에 구독하셨네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데 모두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구독자 모두가요. 구독자가 모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구독을 했을 때나 구독한 거 상대방한테 표시해줘요 한 사람들만 구독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표시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안 나와요. 그거는 설정에서 조정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가 첫 번째 화면이 그 대시보드죠. 큰터이죠큰트 컨트롤, 컨트롤. 아, 전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는지 보이는 거고요. 여기 콘텐츠, 이제 들어보기, 콘텐츠. 이 콘텐츠 부분이 뭐냐면, 동영상 보면 동영상.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콘텐츠에서 영상에 대고 마우스 커서를 살짝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이렇게 별도의 추가 숨겨진 메뉴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네, 보이죠? 그죠? 마우스를 어, 움직이면 안 보여요. 하지만, 갖다 되면 나오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점, 점, 점 보이나요, 여러분? 점, 점점점. 점, 점. 점, 점, 점을 클릭하면, 요렇게, 제목 설명 및 수정부터 시작해서, 이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수정 메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목 설명 수정하면, 제목만 이렇게 바꾸,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제목만. 이렇게요. 그러니까, 편집 화면에 다안 들어가더라도, 일부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보기, 영상 보겠다는 얘기죠. 공유할 링크, 공유 링크 복사해서, 딴 사람한테 뿌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홍보. 이건 뭐 이제 유튜브 에드센서로 이동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저장. 즉, 지금 내가 이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있죠? 오븐파일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그럼 다시 이 영상을 내 걸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본인만. 당연히 남이 가능하면 안 되겠죠? 네. 본인만. 근데 저는 할수 있어요. 남 것도 다. 네. 저는 할수 있어요. 네. 네? 에서 보기, 상하는건이 음. 그 안나오는데 네 저희도 더. 그건... 아 유튜브에서 보기요? 네. 네 이거는 뭐 굳이 상관없습니다 영상 재생시켜주는거니까 그러니까 <웃음> 뭐 이거 안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뭐문제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제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하고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신 분들하고는 아주 조건들이 많이 틀려요 아까 여기 읽어주는 남자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안나오는데 여기, 가입, 뭐, 회원, 메뉴 이것도 메뉴도 있어요. 나중에, 저 프리미엄 제도처럼 운영하는 방식들도 있거든요. 그게,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메뉴 한 개, 뭐, 그런 게,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나중에 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대면, 연필처럼 생긴 거, 통계 데이터, 채팅 하는 게쭉 댓글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냥, 여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연필이나, 여기 이미지 있죠? 연필이나 이미지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아예 전체 편집하는 화면이 쭉 나와요 이렇게 해요. 보이세요? 네, 전체 수정하는 화면이 나와요 전체 다시 한번더 됐나요? 거기에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처럼 영상을 우리 윤 교수님처럼 영상을 찍었는데 저작권에 걸렸어 배경음악이 그 부분만 잘라내고 영상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 영상을 지우고 새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유튜브는요 여러분 영상을 수정하잖아요 수정을 못해요 기존 영상을 지우고 수정된 영상을 새로 올려야 되면 조회수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편집기라는 기능이 만들어졌어요 보이세요? 기존의 영상을 수정을 할수 있어요. 올렸는데 어라이 부분 잘못됐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데 뭐만 가능하냐면은 잘라내는 기능만. 영상에서 그 부분만 없애는 기능만 가능해요. 없애는 기능만. 영상에 새로운 영상을 추가하거나 자막을 집어넣거나 이런 건안 돼요. 순수하게 딱 되는 기능 하나. 잘라내는 거. 전체 영상에서 그 부분만 탁 없애버리는 거 있죠? 그것만 가능해요, 그것만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다시 영상을 올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능이 좀더 추가됐나요? 잘라내는 기능 말고는 없을 텐데요? 네. 아니요, 이거 자르기 기능 말고는 없어요. 그, 어머, 음, 배경음악 추가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건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 네? 썸네일은요. 썸네일은 여기도 여기서 PC잖아요, PC. PC니까 썸네일은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하면 되죠. 썸네일은 지금 영상 여기서 바로 할수 있으니까. 근데 네, 모바일 그는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썸네일을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썸네일을 올린다는 거고, PC는 그러거나 상관없이, 여기는 그냥 다 되잖아요. PC에서 할 때는 스마트폰하고 상관없이 다 되잖아요. 다. 어, 썸네일도 올릴 수 있고, 뭐다할수 있죠. 네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콘텐츠라는 부분 있죠. 동영상. 네, 동영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재밌게 쓸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점점점에 오시면 아래쪽에 아래,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아래쪽에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완전 삭제라는 메뉴가 있죠. 완전 삭제. 이걸 누르면 영상을 지울 수 있어요. 올린 영상을요. 지울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웃음> 삭제를 하면 복구는 불가능해요. 네, 삭제를 하면 복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영상이 많은 경우에 한 개씩 주면 또 이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앞에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 체크 하잖아요, 그죠그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추가 작업을 누르면 여기에 추가 작업 을 이렇게 완전 삭제 버튼이라고 따로 나오죠? 그렇죠? 추가 작업을 누르면 삭제 버튼 나오죠, 그죠 이렇게 동시에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일반적인 기능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기본적인 기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네 개를 내가 원하는 재생 목록에 추, 한 번에 추가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어, 나중에 추가 추가해도 되요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 개 있는데, 이거 한 번에 지정해가지고, 원하는 재생목록을 한 번에 푹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한꺼번에 해요. 여기서도요, 다. 네. 저희는 재생목록 자체 없어서, 저기 아니요, 이 재생목록 추가 누르면, 없는 경우에는요, 여기, 새 재생목록 만들면 되잖아요, 새 재생목록. 만들면 생겨요. 그럼 추가하면 되죠. 네.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여기 공개 상태죠, 여러분. 네. 공개 상태 보시면 여기 이제, 어, 이 영상을 일부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공개할 거냐, 이런 예약할 거냐라고 지정할 수 있고, 그죠? 네. 현재까지는 제가 우리 수업한 것들은 전부 지금 비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밖에 못 봐요, 여러분. 일부 공개해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전체 공개에 돌리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여러분들만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요 네. 자그 다음에 재생 목록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생 목록 만드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분석이나 댓글에 자막을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이거 보기 전에 하나만 더두 가지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바 보이세요? 바그바 바. 검정색 바 보이세요? 밑에 끝까지 내려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내리면 밑에 오디오 보관함 보이세요? 네. 네. 여기 공짜 음악들. 유튜브에 제공해주는 공짜 음악들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음악들을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들어보고. 이해되시겠어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들어보고 괜찮으면 네, 괜찮으면 여러분들 마음 된다고요? 네. 네.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 이해되시나요? 네. 아아. 아아 자 여기 라이센스는 거의 대다수가 거의 무료로 다 해주니까 크게 고,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웬만해서 다 무료예요 웬만해서다네자 보시고 여기 필터링 들어가면 필터링 들어가면 뭐 장르를 내가, 내가 만약에 뭐 어, 클래식을 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컨트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고 적용 눌러주면 클래식과 컨트리 음악들만 쭉또 보여주면 되 이렇게 요 그런 다음에 그런 음악들을 한번, 어, 여러분 들어보시고 다운받은 다음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내가 키네마스터에다가 무료 음악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 이거 다운받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샌드 애니어로 스마트폰을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에 적용시키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응용하는 능력들을 키우시면 돼요. 응용하는 능력들을요. 네. 그래서, 무료 음악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있음악들만 하시더라도 엄청 좋은데 제가 또 여러분들 을 위해서 또해 드린 게또 있잖아요. 제가 드린 자료 파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네, 거기 가면, 거기 가면 2-4번 동영상 수업 동영상 수업용 자료 있죠? 거기 들어가면 무료 2-4-1번 무료 음악이 있어요. 무료 음악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제공해 주는 음악 100개를 다운 받아 가지고 쓰시라고 또 해놨어. 다운받는 게 힘들다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가지고요. 그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어, 요, 아, 요 음악들이 전부 어디 에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 유튜브 에 있는 음악 중에서 한 100개 정도 제가 받아놓은 거라고요.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음향 효과도 보시면, 여기, 그 음향 효과도 보시면, 어, 우리 띵띵 하는 소리, 뭐 박수 치는 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들도 여기 다 있으니까, 쓰실 분들은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니까 러 이쁘게 편집하실 분들한테 필요한 거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한테는 그닥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됐나요? 자 이제 하나만 더볼 거예요. 하나 더 어떤 거나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제일 밑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보이세요? 설정. 설정을 클릭해 볼게요.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일반 다음에 채널 보이세요? 채널 네, 채널을 클릭. 네. 교재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네, 다 있어요. 자, 채널을 클릭해 들어가면, 자 거주국가 나오죠, 여러분. 네. 이거 대한민국이고요. 자 여기 보면 있는 키워드.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즉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채널명 있잖아요, 채널명. 채널명을 적었는데 여기 키워드를 안 집어넣으면은요, 그 채널명에 들어가 있는 단어만 갖고 검색했을 때내 채널이 검색돼요. 근데 여기에 키워드를 넣으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 정보라는 키워드를 넣었죠 부동산 정보를 검색했을때도 디비랜드가 나온다고 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즉내 채널을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돼요 많이 넣어놓으면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거죠 우리 최기현 목사님이나 권영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썼지만 은 우리 윤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칼딱이라 썼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가 융병남이라고 검색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키워드다가융병남 적는 거예요 네. 그럼 칼닭의 영어 이야기가 검색될 수 있도록 네. 개념이 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 채널을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그 경쟁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 이름을 쳤을 때내 채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고급 설정 기능 볼게요, 고급 설정. 네, 고급 설정 기능을 보면은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니요,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거를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저걸 안 해놓으니까 맨날 영상 올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세팅을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네, 한 번만 미리 세팅 해놓으시면 돼요. 고급 설정에서요, 됐죠? 그다음에 위에 자격 요구는 그닥 안 누르셔도 돼,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채널 부분에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어, 미리 저장, 뭐 저장은 먼저 해놓으세요. 중간 중간. 자, 그다음에 업로드 기본 설정 보이세요? 네, 업로드 기본 설정 들어갑니다. 네, 네 여기서 미리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입력할 때, 자 여기 설명 부분이 설명 보이세요? 설명에다가 제가 이거 미리 해놓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도 내가 특별하게 바꿀 일이 많이 없으면 제목 넣으면 되는데 제목은 계속 바뀌니까 안 줬는데 설명은 항상 고정이잖아요 내 광고니까요 네. 여기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네. 영상을 업로드할 때그 내용은 자동으로 딱 들어간다고 자동으로 해요 복사했다, 그 <웃음> 근데 그걸 처음에 안 가르쳐 준 이유가요. 어, 이걸 해봐야 불편한 걸 알고, 아, 이게 어디에 있구나 알게 되면 다음번에 또 수정이 할수 있는데, 처음에 가르쳐 주잖아요. 한달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아마 지금은 이제 절대로 안 까먹을걸요. 해봤기 때문에요. 지금은 절대로 안 까먹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근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한 달, 두달 지나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해보신 분들은 절대로 안 까먹죠. 그 다음에 공개상태에 여러분 이것도 미리 만약에 내가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일부러 지정해 놓으면 따로 안 눌러도 항상 그 위치에 찍혀있어요. 그 번호가. 공개라고. 예. 그 다음에 태그죠. 태그. 태그도 영상에 들어가는 태그예요 그죠? 영상에 들어가는 태그예요 영상 안에. 이제 영상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태그예요 그러면 저는 공통적인 것만 추가해 놓고 나머지를 추가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들어할수 있는 태그는 다 집어넣어 50개 뺐거든 이해되시겠어요? 영상을 올릴 때그 100개 태그 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만 탕탕탕탕탕탕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검색이 되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태그를 입력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여러분. 해보면. 그러니까 미리 태그를 여기다 만들어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좀 음, 지우는 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최대한 태그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최대한 태그를요 그 다음에 영상 업로드할 때그 영상과 관련 없는 태그들만 탁탁탁탁 탁 지워버리면 되죠 X 한번 눌러주면 되니까요 이게 제일 빠르겠죠 여러분 자그 다음에 고급 설정 가볼게요 고급 설정요 네. 자, 고급 설정 가면 오른쪽에 카테고리에서 교육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네, 카테고리에서 교육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카테고리 가면 여러분 여러분 그 컨셉에 따라가지고 여기를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왜? 이 내용에 맞춰서 추천 영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이 내용에 맞춰서 검색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카테고리 선택 안돼 있는 분들은 꼭 해주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해주는 게요 그러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강사니까 교육으로 들어가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물 블로그 뉴스 정치 쪽으로 가시거든요. 인물 블로그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뭐 목사님은 뭐 비영리나 아니면 그죠? 네, 교육이나 이렇게 보셔서 그죠? 네, 너 진도심 될것 같아요. 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저작자 표시됩니다. 영상은요. 음. 기본으로 크리에이트 저작 아니면 표준 유튜브 라이센스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댓글인데 여러분. 요 댓글은 뭐냐면 이제 댓글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댓글 보시면 부적절하신 댓글에서 검토 보류, 모든 댓글 허용, 그 다음에, 어, 검토를 해서 모든 댓글 보류, 댓글 사용 안 하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메뉴가.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보통은 모든 댓글 허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에 따라가지고, 컨셉에 따라가지고, 어, 댓글을 허용하게 되면은, 댓글에다가 이상한 걸 쓰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너사이코 아니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 이제 댓글을 안 적게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저기 댓글 사용 안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올리는 영상이 댓글을 못 달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 보면 댓글을 못 달게 되는 영상들이 있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요 방식으로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네. 이해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음, 저는 뭐 그닥 상관없어 모든 댓글을 허용을 해 놓는데, 근데 댓글 허용되어 있는 게, 댓글 허용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영상 컨셉에서 좋아요. 이게 이제 영상 조회수도 올라가는데도 그렇고 채널 지수 높이는데도 댓글 허용이 돼 있어야지만이 좀 좋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댓글 안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 계신 방송 나와서 이렇게 투자 물건들 알려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댓글 안 달게 돼있어 그 뭐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왜 우리 지역 가격을 갖다가 니가 뭔데 이렇게 낮지 않았어 <웃음> 네, 그래서 어? 진짜 좋은거 맞아도사이클라이면서온갖 얘기들이 다 달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댓글을 못 달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보통은 댓글을 허용하는게 낫겠죠 그죠? 하시는게? 네. 안하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네, 이거는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 자동으로 그런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는 영어로 당연히 가를 하는데 어, 나는 한국어를 타겟으로 강의하고 싶어. 그럼 한국어로 해놓으면 영어와 동시에 상단의 자막이 자동으로 한국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요. 가끔 영상들 보면 아무 상관없이 자막들 이 계속 나오는 부분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지정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제작은 미국에서 했지만 나는 타겟을 인도로 하겠어. 그럼 인도로, 인도어를 해놓게 되면 내 영상의 자막들이 인도어로 나가는 거죠, 같이요. 그러니까 뭐, 윤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 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어딥니까, 저기, 다른 나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언어를 진행해 주는 것도, 그죠? 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영상에 목소리 나오는 게 나오는 목소리. 그렇죠. 네, 목소리에 따라서, 목소리 맞춰서 이제, 어, 나가는 거. 네,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타가 많아요. 오타가 많아서 잘안 써요.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로 하면 오타가 많은데 영어로는 오타가 거의 없어요. 영어는요 거의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웃음>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구글이. 지네들 나랑 나라, 어는 거는 잘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권한이나 수익 창출은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없고 그뭐 권한이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뭐 뭐 챙길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댓글 근에서 네. 모든 댓글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에 직적들어수 있는 댓글 검수를 위해 이거를 설정해 놨다. 네, 네, 네. 그러면 댓글 올린 거를 다른 사람 못 보고 나만 보겠요그쵸 이제 그 댓글을 올리면 일단 내가 먼저 보고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아, 그럼. 그걸 어디서 보냐 그러면 어디서 보냐면요. 나가 볼게 어디서 보냐면 네. 변경한게 없는데 네. 그 보리는 다 모든 댓글보면 네네네 <웃음> 예, 보면 여기 댓글 분석 밑에 보시면 댓글이라는 메뉴가 또 왼쪽에 있어요 보이세요 네. 여기 에 가면 지금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보이세요 이 채널 네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서 체크할 수 있다고요 쭉 나오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모든걸 다 허용해놨기 때문에 다 보이는거고 본인께서 보고 이게 체크를 해서 오케이 해주면 그댓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어, 어, 이 검토 대기 중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검토 대기 중.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여기. 네. 그죠? 네. 뭐,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올라간 이수에 네. 저렇게, 고객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 올라간 돈이. 아, 올라간 다음에요. 삭제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점점점 누른 다음에 보시면, 네. 자금 메뉴 보이세요? 점점점? 여기 삭제, 신고, 뭐, 숨기기, 뭐, 이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네. 네. 네. 네. 올라가면.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 보면, 막, 그쓴게 갑자기 내 댓글 사라졌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자는 다할수 있어요. 관리자는 자기자기것한 거에다가 얼마든지 그렇게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자, 이제, 여기 메뉴들 쭉 보셨죠? 그죠? 네. 네,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어, 음, 여기, 어, 어떤 걸, 보고 분석, 분석, 죄송합니다. 분석 볼게 분석. 네. 이제 분석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분석을 들어가면 지금까지 영상 올린게 있잖아요 영상 올린걸 보고 어떤 영상이 가장 인기가 있고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떤 영상들을 댓글을 많이 달고 이런 내용들이 쭉다나오는거예요 데이터가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고 지금 계속 영상도 올라가고 있는거죠 그렇죠. 한달에 수익이 이만 2만 2만원 밖에 안되네요 아, 여기 나와있잖아요. 한 달씩. 16,816달러. 그조이그 사람 유튜브 1,700만원 구가벌예요 그게 이제 영상을 올리면 은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제 독, 특정 영상들을 올리게 되면 어, 며칠, 한 2, 3일 사이에 수익들이 빠올라가는 이유가 어, 조회수가 높아지면 중간중간 광고 있잖아요. 광고를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 광고를 보는 숫자만큼 수익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올리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어머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국민들은 만약에 한 몇백만 명씩 보면은요. 돈이 그만큼 나오죠. 네, 그만큼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왜 아동용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보람 TV 혹시 아세요? 어... 아이들을 안 키워보셔서 잘. <웃음>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안 키워보셔서. 네. 보람 TV라고 어, 나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가 나오는 그 유튜버예요. 지금도 해요 나오는데 거기에 남자가 한두명 나오고 엄마 가나와서세 명이 총네 명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한한 어, 한 달에 벌어들인 수익이 몇, 억씩대요, 몇 억씩 돼요몇 음, 억씩. 그래서 보람 TV 하면서 그 꼬맹이 이름으로 애 이름으로 90억짜리 빌딩을 샀잖아요. 강남에. 그게 문제가 돼, 그게 TV에서 뉴스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그래서 지금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내용들을 워낙 만들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조회수를 올려요. 조회수가 돈이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안 그러면 수익 구조 가안나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조회수 올려 가지고 수익장출하기다 천만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죠. 못올려요. 절대로 못올려요. 이거는요. 우리처럼 특수분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회수 올려서 광고 수익, 이거 개념 자체가 안된다고 접근해요. 항상 얘기가지금 차라리 그럴 거면 뭐라고요 반려견, 반려묘, 강아지, 고양이 사진 찍는게 훨씬 조회수랑 많이 나오고 돈 많이 벌수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조회수 자체가 틀려요. 자체가.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너무 조회수에 연연하는데 그 조회수에 연연하면 안 된다 우리 분야는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만드는 찍어낸 목적과 맞는가, 부합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 영상을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나한테 연락만 오게 되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이거를 다른 저 같은 이제 이런 전문적인 강사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유튜버도 분자한테 배우면 그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조회수 높이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화려하게 만들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은 노출시켜서 조회해서 올려놓는데, 무슨 편집한테 부동산 판다 그래요. 삽니까? 안 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방 한다 그래가지고 먹방 보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온다고 여러분요.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야 쪽을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요런 데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뭔 얘기가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자꾸 있거든요. <웃음> 네. 네. 저는 수익이, 아, 이제 좀 수익이 나는 걸 만들면 되는데, 제가 영상들 이제 지금처럼 찍고 공개도 못 하고요. <웃음> 때문에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한테만 제공해준 영상만 하다보게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올릴 수 있는 걸 이제 내년부터 좀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사무실 공사를 이제, 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내년에, 다음 주에 사무실 완성, 완성되면, 거기서는 열심히 찍어야죠. 제가 이제 새 사무실에서. 예, 촬영용 딱 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열심히. 자, 나왔죠, 그죠? 여기 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상세하게 볼수 있거든요. 상세하게. 예, 클릭하면, 클릭하면, 자, 지난 28일 동안 어떤 영상이 있기에 있을까 어떤 영상을 많이 봤는지 나오죠 그게 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지난 28일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90일 365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난 90일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3개월 했으니까 지난 90일을 보면 데이터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럼그 중에서 아래쪽에 가면 어떤 영상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조회수는 어떻게 그 영상이 얼마나 됐고 사람들이 시청시간은 얼마나 했고 그죠? 그걸로 인해서 구독자가 몇 명이나 늘어났고 그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몇 명이 늘어났고 이해 되시겠어요? 그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에 따라가지고요. 따라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영상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영상으로 인해서 구독자가 엄청 늘어나는 게 있어요. 또. 영상은 진짜 좋은데 구독자가 안 늘어나 이해되시겠어요? 조회수는 엄청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잘 보지는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는 힘만 들지 그걸로 별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해되시겠어요? 아 이런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인기를 하고 좋아하네 내가 앞으로 이런 류의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노출수와 노출, 노출 클릭수인데 뭐냐면 이 노출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걸 좋아해야 돼. 이거를. 뭐냐면 노출은 내가 유튜브에서 검색했을 때리스트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돼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딴 하고 눌러, 눌러주는 게 클릭수예요. 눌러줘야 내글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노출수는 엄청 높은데 내께 클릭이 안 돼. 그건 뭐예요? 내꺼보다 경쟁력이 더 높은 영상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노출수는 낮은데 클릭률이 높아. 어 뭐야?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안하는 모양인데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그 영상 쪽으로 많이 만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경쟁력을 낮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볼수 있는 코너가 여기라고 여러분.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을. 자동 재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설정하면 네. 내가 보고 싶은 건이거였어요 네. 이걸 다 보고 나면 역 다음 거 내가 원하자 않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재생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리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리스트에.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들어가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거기 여러 가지로 지금 쭉 내용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트래픽 소스 볼게요. 네. 트래픽 소스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내, 내 영상들을 많이 찾아서 보는가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지, 저는 이제 유튜브 검색인데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 검색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뭐라 뭐라 뭐라 검색해서 내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네. 이거 두 번째는 탐색은 뭐냐 그러면 네, 탐색은요. 네, 볼게요. 어, 구독자. 탐색은 나한테 그 구독했던 사람이 있죠? 네, 구독자들 구독자들이 클릭해서 영상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링크를 준 사람들 이해됐죠? 추천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추천해주는, 추천해주고 그걸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유튜브 가요 네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더라 그러면 지가 자동으로 알아 서 추천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아서 외부는 뭐냐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자, 그럼 이게 골고루 있어야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해보면 아시겠지만 외부는 거의 없을 거고요. 유튜브 검색이 아마 제일 많을 거고요. 제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탐색도 거의 없죠. 프로테이지가 탐색도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알수 없는 어떻게 들어왔는지알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 <웃음> 검색 이게 이제 링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는 갑자기 푹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 조사 치고 들어오는 그건 뭐예요? 그것도 링크 타고 들어오는 게 그것도 탐색이죠 탐색. 네, 이건 탐색입니다 탐색. 네. 네. 랜드에... 그럼 이제 즐겨찾기 추가해 놓은 사람이 많단 얘기네요. 즐겨찾기 추가. 그러니까 즐겨찾기를 추가해 놓고 교수님은 교수, 교육생들이, 교수님들은 <웃음> 채널을 딱 해놓고 즐겨찾기 탁 눌러서 바로 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 놓은 사람이 많단 얘기예요, 지금. 외부 검색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제가 구글에서, 구글에서 권형관 검색해 볼게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다음 카페가 나오고 영상들이 나오는데 여기 유튜브가 나오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 이게 외부 검색이에요 외부 검색 그래서 여기 쭉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볼게요 지역은 본인 영상을 어디서 많이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에선 제거 왜 볼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조회 수가 11건이 있네요 제 영상은 이게 이제 어느 나라에서 많이 보는가가 나오죠 그죠 아, 아, 아. 나오죠 그냥 보통 이제 그러면은 이제 특이점있게 영상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보통 부동산 쪽은 미국, 캐나다 쪽에서 많이 봐요 이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집 구하려고 네이버나 그런 사람들안 보니까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검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시청자 연령대는 이제 어떤 연령대가 내 영상을 많이 보는가죠 그죠? 어떤 연령대가 자기 영상을 많이 보는가 그죠? 그래서 이 연령대도 좋은게 뭐냐면 중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령대가 다 봐야 돼, 진짜로. 근데, 전체 연령대 안 본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제, 노출이 덜 되거나, 아니면, 나이 되신 분들이 보기 힘들거나, 그래될 수도 있고, 이제 골고루 볼 수, 있, 본다고 하면, 그나마, 아, 그래도 노출도 잘 되고,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 들어오는, 쉽게 찾아 들어오는 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 쪽은 대부분, 30대, 40대, 50대, 6 0대예요 그죠? 근데 토지는 또 틀려요. 토지는 또 나이 대가더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 대전에 계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30대에서 60대까지 토지, 토지를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요즘 와서 좀제거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라고. 왜요? 그래서 또 갔죠. 대전까지 갔죠. 돈 받고 갑니다, 여러분. 자, <웃음> 갔어요. 갔더면은, 어, 분석을 좀 해달래요. 왜요? 그랬더만, 요즘에는요. 60대 나이 되신 할아버님들 이 자꾸 전화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고 그 전화만 오고 빵 사다는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왜요? 왜 왔더면은 딱거기 작년까지만 해도 3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그 채널에 사람들 들어왔는데 예딱 네. 올해 어떻게 됐냐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 들어오는 사람이 60대밖에 없어. 3 0대 40대가 전멸인 거예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60대만 보니까 어르신들이 얼굴 예쁘지 않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토집하니까 전해가지고 화 커피 한잔 하자 하자 그래서 그래서 쭉 분석을 했더면 컨텐츠가 컨텐츠가 초창기 때컨텐츠하 달라진 거죠. 초창기 때는 땅을 종류를 가격 싼 것부터 여러 종류 올렸는데 그렇잖아요. 물건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띄엄띄엄한 2주에 하나, 뭐, 일주일 하나,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서 토지만 이렇게 이제 올리다 보니까 또 초반에는 좋은 물건도 많았지만, 그죠? 이젠 덩치 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금액대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차이가 나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볼수 있는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판단에 서는데 안 해보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성별은 남자가 많이 보는지 여자가 많이 보는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제가 참 제일 안타까운 거죠. 저수업다 보면 여자분들이 제일 많은데 보는 사람은 남자 되지. <웃음> 왜 그럴까? 제가 인기가,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없나? <웃음>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수익은 쭉 따고 나중에 다른 건 냅두고 여러분 어떤 걸 보냐면요. 더보기 누르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기기 유형이라 나와요. 더보기 누르면 기기 유형 나와요. 찾으셨어요? 예. 네, 클릭. 그러면 어, 지금 이 영상을 핸드폰에서 많이 보느냐 PC에서 많이 보느냐 이해되시겠어요? 어느 기기에서 많이 보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많이 보는데 저는 틀려요 저는 PC에서도 많이 보죠 왜? 저는 교육 영상이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저는 이제 PC에서 많이 보는 구조가 되고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많이 보겠죠 대부분 스마트폰에서요 요즘은 스마트 TV가 잘 나와서 TV에서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 TV에서도요. 네, 저는 조금 약간 골고루 지금 보는 편이죠, 나름대로죠. 그렇죠? 그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그죠? 그리고 컨텐츠가 지금 골고루 잘 대포가 되고 있는지, 조회수나 클릭수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스스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코너가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지금쯤 하면 다들 엄청 즐거워서 와! 할 타임인데, 영상들이 안 올라가니, 데이터 분석이 안 나온지, 오 그죠? 뭔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그런 형태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걸 안할 수가 없는 게, 저랑 수업이 끝나고 누군가는 꾸준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꾸준히 할때 스스로 판단하려면 이 데이터를 잘볼줄알아야 돼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남들보다 이렇게 실패 없이 그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쭉 남들보다 잘갈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빡세게 고생을 했는데 <웃음> 네, 홍보는 안 되고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요 데이터들 잘 보시고 활용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찌우찌자분또도시간이 후딱 지났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또 다른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